검은사막 모바일은 모영순 안녕하세요 모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가져왔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웹디자이너지만 그림은 조금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와... 길드마크를 그려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단톡방 같은 거에 모영순이 그려준 길드마크 탁! 넣으면 오피셜한 느낌도 나고 뭔가 전투력이 올라간 듯한 느낌적인 느낌 이게 진짜 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개팅 자리 처음으로 여자분이 뭘 물어볼까요? 상식적으로 이 질문을 먼저 할 거예요 검은 소망 모바일 하세요? 다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지금 다 공명하실 거예요 그죠? 아네저 합니다 아 그럼 어디 기울세요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 드리겠죠 저위기 길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썸네일에 라, 응어 어피니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오빠 우리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모형순이 그려준 길드 인장이 딱 있다 제가 길드장입니다 너는 멋있어 사랑해요 결혼자 멋있어 남자분들은 모를 수있어 여자분들 다 솔직히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중요한 길드 마크를 그려드리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 손까지 생각한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 헛소리하지마 임마호독 여러분들이 우리 길드 이런 길드예요 혹은 무리한 요구를 하셔도 괜찮아요 익숙하지만 새로운 느낌 노랗지만 파란 색시하지만 청순한 느낌 화냐 여기 있는 링크를 들어가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필요한 긴드마크를 그려드릴 생각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예쁘게 잘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무언가님 여기 이 영상은 어떠세요?